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브라질 라이프. 네, 오늘은 브라질 과일 수박을 사왔어요. 네, 수박이 정말 너무 너무 커서 들고 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. 진짜 크죠? <웃음> 수박이 크기가 수... 수... 얼마나 크지? 크기...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수박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안 들어가 오. 원래 이렇게 잘 익으면 쫙 소리 나는데 와 과연 안은 어떨지 오오오, 쫙, 소리 나갔어. 자, 음, 여기, 이 위에 있는데도 수박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. 우와, 야 시도 그렇게 많지 않고, 맛있겠다. 이렇게,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기 좋게 잘 나왔어요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앞에 진짜 큰 배같아 브라질 수박 큰한 조각을 몇초 만에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빨리 먹어 볼게요 뭐 그래도 1분 안에 먹겠죠 시작 2분 걸리네 2분 배가 너무 부른데요? 벌써? 뭐, 2개 이상 못먹는 것 같아 아.. 욕심내면 안 돼요 모든 과일은 과하면 안 되니까 아침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진짜 너무 배불러요 이거 어떡하지? 진짜 구독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 같이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. 진짜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. 햇볕도 너무 뜨겁고 딱 수박 먹기 좋은 날씨. 아, 좋은 날씨딱 수박 먹기 좋은 날씨. 여러분들 어, 드리고 싶어. 냉장고에다 더 시원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브라질 라이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수박 먹고 건강하세요 음. 수박 좀 드세요 음. 으! 꼭 수박 드셔보세요 한 통에 11kg예요 11kg 조금 넘어요 21 헤알 너무 환율이 좀 떨어져서 해알이 4200원 정도예요 한국에서는 2만원 3만원 하잖아요 그렇게 부담 안되고 맛있게 먹으시네요 이게 또 브라질 라이프의 하나의 장점 <웃음> 최고! muito b